안녕하세요. 감성허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경기공주 퇴촌면 어, 관음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있는데요. 프라라고 하는 현장입니다.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광동리 오픈을 했을 때도 인테리어가 이쁜 그런 신축빌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현장인데요. 어, 이번에는 관음리에 이제 새로이 선을 보이는데 지금 다섯 개동 정도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, 내부 면적이나 그리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요 아무래도 가음리 쪽에서도 이제 골목길로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차를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현장입니다